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사실 이 질문을 나중에 우리가 클래스라든지 그 아키텍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그때 배워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지금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은 그좀더 흥미를 붙이고, 공부하는데 속도가 붙지 않을까 물론 이게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일단 질문을 잘 주셨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누가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달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좀 설명을 만들어 놓으면 은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비디오를 만듭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가령 이제 프린트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요. 에러가. 그렇 에러가 나는데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암묵적으로 뭘할수 있냐면은 얘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펑션이야.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라이브러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어딘가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함수 호출이라고 그러거든요. 함수는 항상 이 그 아그멘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패라메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패라메터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는 항상 스트링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 문자를 넣을게요. 헬라우라고 제가 쳐볼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 펑션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펑션이 제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냥 값을 쓸 때도 있죠. 가장뭐 인트 해가지고 3 하게 되면은 아이고, 잘못됐다 A하고 3 하게 되면은, 이 3이라는 숫자도 사실 이게 이 언어에서, 저, 그러니까 언어에서 define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이, 3이 이제 A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print 해가지고 A 치게 되면은, 이건 에러가 뜨겠죠. 왜 에러가 뜨냐면은, 얘는 지금 string 밖에 못 읽어들어요. 그래서 얘를 다 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실샷 같은 게 모든 게다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의 하나에 인티저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를 다 눌러가지고 투스트링이라는 걸 치게 되면 이 안에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파라미터시스가 있는 거는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넣었잖아요 어떤 때는 파라미터를 넣었다고 근데 지금은 안 넣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파라미터가 없는 함수예요. 파라미터를 넣으면 안 돼. 얘는 파라미터가 필요한 함수예요. 어떤 파라미터? 스트링이라는 파라미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제 3이라고 뜨죠. 만약에 그냥 a라고 치면은 안 돼요. 이렇게 에러가 난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 자, 스트링이라고 치고 원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a도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항상 w 로 메모리를 어자인 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맞죠 이렇게 되면은 인티저를 만들어라 3이란 밸 밸류 값을 집어넣어서 근데 이거는 지금 뭐 C샵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들 가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 때 일반적인 패션인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숫자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이제 상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도 콘스트럭트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좀 알아두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밑에 뭘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스태틱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스태틱 펑션 이거 이렇게 치면 안되고 클라스라고 하면 안되고 스태틱 펑션이라고 할게요 근데 원래대로 엄밀하게 하면 여기다 스태틱을 해야 돼요 제가 스태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일단 얘는 스태틱 펑션으로 보자는 거죠 스태틱 펑션은 뭐냐 스태틱 펑션은 뭐냐 여러분들이 프린트라처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다 스태틱 펑션이라 그래요 혹은 라이노 다뭐 지오메트리 다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뭐 뷰랩 다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펑션들 있죠 얘네들 다 스태틱 펑션이에요 다 스태틱 펑션이에요 그 그러니까 라이노 코어 라이브를 뜯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네임 스페이스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어딘가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스태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펑션 콜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 프린트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라이노 다 지오메트리 다 프린트 이렇게 안 들어가고 바로 프린트라고 들어갔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비유 해가지고 쳐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유징에서 라이노 지오메트리까지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지오메트리 이 밑단에 있는 모든 그 그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들은 이거를 굳이 안 치고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바로 비랩 쳐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프린트도 치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야. 시스템 다 프린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원래 워낙에 시샵이 이제 여러분들 오스탠 돌론으로 만들다 보면은 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콘솔로그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버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는 이건 그라스 오퍼에서 만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라스 오퍼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쳐볼까요? p r i n t 라게 있나요 여기? 여기 없고 kernel 가볼까요? g r a s s h o p p e r kernel.print 여기도 없네요 그럼 type 가볼까요? print 여기도 없네요 그러면은 라이노 print 아, 여기 없고 geometry print 예, 없네요 자 시스템에 한번 가볼까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없고 지금 얘네들은 다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이게 아니면은 지금 이 클래스 인스턴스 있죠 이, 이것도 사실 이 자체도 사실 클래스인데 이 안에 프린트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네임스페이스 없으면은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다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아 그런 게 있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다 스테틱 펑션이라는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그 펑션의 네임과 들어가는 파라메터를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혹가다 이런 거 많이 보여줬을 거예요. 가령 뭐 우리가 제가 포인트 하나 만들게요. 포인트 3D에서 P 하나 만든 다음에 P 닫히게 되면 나오죠. 예, 딱 나오,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은 스태틱 펑션은 아니에요. 얘네는 인스턴스 펑션이야. 어쨌든 지금 제가 디스턴스 2 하니까 여기에 지금 포인트 3D에서 아더를 넣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스트링이 아니라 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포인트 3D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아규멘트가 들어가야 돼서 바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에러가 나요. 여기서 다른 포인트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P2라고 해주고 포인트도 들어 그 뭐야 두 번째 인풋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얘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린트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다. 제 생각엔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스 서퍼 요 안에 있는 거고 this 에서 프린트 치게 되면은 예, 나오죠. 예. 지금 요, 요 클래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my 프린트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my 프린트로 한번 대체해 보죠. 그냥 밑에 한번 또쳐 보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주기 위해서 제가 만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my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라고 치면은 나오겠죠. 헬로 나오고 월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페라멘터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게 페라멘터가 인티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 다 에러 나겠지. 인티저 넣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페라멘터가 없잖아요. 페라멘터가 없으면은 이것도 에러 나겠죠. 왜냐하면 페라멘터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예. 이해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 마이포인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마이포인트라는 클래스.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은 여러분들 제가 포인트 3D 하나 만들게요. 포인트 3D 만든 다음에 P는 U 해가지고 포인트 3D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로 열면 지금 다섯 개 나오죠. 1번부터 다섯 개. 그래서 더블 X, Y, Z 줘도 되고 벡터를 줘도 되고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줘볼게요. 아무것도 안 줘보고 세마이콜론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오죠. 왜야그면트안 좋냐 이거예요. 딴 쪽에서 에러가 났는데. 어, 61번, 61번이 지금 마이 프린트. 아, 여기 바꿔줘야죠. 스트링으로. <웃음> 해줘야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거는, 어, 오케이. 자, 에러가 안 났는데, 지금 이거를 만들 때 지금 우리는 컨스트럭터가 하나부터 지금 다페라미터 들어갔죠? 이것도 들어갔죠? 이것도 들어갔고 다페라미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이프가드로 하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예,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x 아 10, 10, 10 하면 컨스트럭터 되겠죠. 에러 없이 에러 없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줘보면은 이제 에러가 나겠죠. 왜? 4개짜리 페라미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거 만들 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 이 U라는 키워드는 그 우리가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여기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지금 클래스를 갖다 쓸 건데 U를 통해서 이만큼의 메모리를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확보해 놓고 P라는 걸로 메모리의 그 주소를 저장시킨 다음에 이 만들어진 실체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뒷단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P 닫히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 보라색 같은 거다 function이라고 그랬어요 function은 항상 input이 필요해요 항상 input이 필요하죠 지금 보이시죠 여기 옆에 항상 input이 필요해요 input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가령 이제 ToString이라는 거 보면은 얘는 input이 필요 없어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았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이런 데서 오히려 input을 넣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function call이고 여기 그... 뭐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스패너라 그러나? 이 스패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variable이에요. 그냥 함, 그러니까 함수가 함 아니라 function call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장된 그냥 variable이에요. 그래서 제가 x 치게 되면은 자, 이것도 프린트를 해볼게요. 아, myPrint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건 지금 더블이잖아요 그래서 toString으로 바꿔줘야겠죠. ToString 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10이 나오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변수를 그냥 부른 거예요. 근데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function을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ToString 했듯이 항상 parentesis가 필요해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parentesis가 있다고, 있다고 보면은 이 소괄호가 있다고 보면은 얘는 무조건, 얘는 무조건 function인 거야. 무조건 function인 거야. 그리고 함수은두 가지가 있어요. 리턴 밸류가 존재하는 게 있고 리턴 밸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가령 얘 같은 경우 리턴 밸류가 없죠. 우리가 마이 프린트 치면은 그냥 얘가 출력하고 리턴 밸류가 보이디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리턴 밸류가 있어. 리턴 밸류가 이렇게 있죠. 스트링이라고. 자 이번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 만든 다음에 제가 새로 만든 요 마이 포인트로 바꿔볼게요. 아이포인트로그 메모리 어자인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만들어주고 저도 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0, 0, 0이 되게 그리고 그페라메터가 3개가 들어왔을 땐 자동으로 어사인하게 자 이제 봅시다. 살짝 지운 다음에 가로를 열면은 두개가 뜨겠죠. X, Y, Z를 넣어라. 아니면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자 이거 정확하게 뭐냐면은 밑에 제가 만든 게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그 다음에 X, Y, Z가 있는 거 자, 다시 해볼게요. 가로를 열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5, 5, 5라고 집어넣고 가로를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에러가 뜨죠. 에러 뜨는 건거 다른 거다이거는 p p2로 할게요. p2.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안 뜨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찬가지로 p2 한 다음에 닷을 딱 찍어볼게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my2string이라는 o 션이 나오죠. 그리고 x, y, z가 있어요. 소문자로.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마이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긴 스태틱 펑션인데 이거 나중에 설명해주고 이 x y 라는 variable를 제가 마이포인트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라미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id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그 a r i a b l e 이죠 그 변수죠. 근데 얘는 protected야.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프로텍 t e c 는 접근이 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퍼블릭이니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아, 라이노도 마찬가지겠네. 얘도 P 닫히게 되면 얘는 다퍼블릭이란 뜻이겠네. 그리고 프로텍 t e c t e d 들은 뭔가 만들 개발자들이 만들어놨겠지만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딱친 다음에 보면 My2String이라고 존재하죠. 얘를 더블클릭을 하게 돼서 가로로 열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자, 다시 m y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 인풋 값이, 그쵸? public string, my to string이라고 써있고, 가로열고 가로 닫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인풋 값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에러가 안나겠죠? 세마이콜론 해주고. 이러면 에러가 안나죠.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느 이거예요. 이 제가 만들어 놓은게. 얘도 public이니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리턴 값은 스트링이야 그리고 얘는 인풋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서 자, 자체적으로 x, y, z를 스트링으로 만들어 가지고 리턴을 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트링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펑션이나 클래스를 만들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설명드리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만들어 놓은 거는 그 라이노 커먼을 최대한 미믹 해가지고 흉내 내서 여러분들한테 그 뒷단에서 어떻게 도는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마이 다시 해볼게요. 이거. 다시 myToString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public이니까 접근 가능하고 string은 r e t u 죠그 다음에 얘는 f u 이름이야.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았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myString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알고 있어. 얘 리턴 밸류가 뭐냐? string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myPrint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s t a t i c f u 에다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은 x, o, y, o, z, o라고 나오죠. 우리가 지금 얘를 실행했을 경우에 x, y, z가 스트링으로 리턴이 되니까 우리는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죠. 마이 스트링에다가. 예, 여기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 값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닫히게 되면은 펑션이 하나 있죠. 예, 네, 펑션이 이건 무슨 펑션이가요 스태틱 펑션이죠. 제가 클래스 명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n e w 를 썼으면은 아, 어, 만약에 내가 다시요. 마이 포인트에 가지고 닫히게되 i 펑션이 나오는데 앞에다가 n e w 를 썼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얘를 얘를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텐지 e 한 하나의 사물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계속 영어 써서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오히려 더 헷갈려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계속 익숙해지세요. 그냥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인트라고 만들어놓고 P3라고 해서 메모리를 어지닌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그 클래스가 마치 붕어빵 틀이라고 한다면 이 붕어빵 틀에서 실제 붕어빵을 한 마리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스태틱이니까 스태틱 함수 쓰고 싶은 거니까 마이 포인트 해가지고 닫히게 되면은 요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한 다음에 제가 p a r e n t s i s 를 열고 아무 인풋 값이 없죠. parentesis 닫을게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 시키면은 어 에러가 나네요. 자, 이 에러가 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프로텍션 레벨이 지금 그 액세스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액세스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그 일단 여기서 퍼블릭을 쳐볼게요 원래 돼야 되거든요 퍼블릭이라고 치게 되면 은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되네요 원래 이게 암묵적으로 퍼블릭인지 p u b l 일것 같은데 어쨌든 p u b l 쳐줘야 돼요 p u b l 쳐주면은 지금 이 m y 포인트에서이 스태틱 t i c f 에 얘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죠 포인트 3D 해가지고 다 쳐가지고 들어가는 거뭐 add, divide 이거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그 라이노 커먼에서 그 코어 개발자를 만들어놨겠죠. 여기 마이포인트 안에 이런 식으로 스태틱 펑션으로. 그러니까 얘는 개별자야. 얘는 그때그때 그때 접근해서 쓸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자, 한번 계속 해보죠. 그러면 얘는 뭐야? 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인, 인티저가 리턴이 되죠. 근데 인티저가 리턴이 되는데 여기에 또 스태틱 밸류를 하나 만들어놨네, 제가.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마이포인트 아, 마이포인트가 아니라 마이프린트라고 치고 이렇게 해서 투 스트링 하게 되면 자이 아이디가 나올 거예요. 자 아이디가 0로라고 나오죠. 네. 지금 이게 0로니까 사실 이거를 설명해서 깊게 들어가면은 막 OP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이프라인 설명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건 너무 좀 이렇게 고급 과정인 것 같아서 여러분도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제 최대한으로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강좌에서 어떤 경우에는 가로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가로가 없고 어떤 경우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막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아까 그런 게 있었죠 리스트 예를 들면 제가 리스트에 마이 포인트 우리가 만든 거 담아 볼게요 그리고 마이 포인트 리스트라고 만든 다음에 n e w 라는 키워드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든다는 거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것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얘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이제 지네릭, 지네릭 그 데이터 타입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고. 이 페랜테시스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페랜테시스, parentheses, new하고 페랜테시스가 들어가는 거는 그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받아오는, 그러니까 붕어빵 틀에서 붕어를 실제 붕어빵을 찍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피지컬한 그 붕어빵으로 만드는 그때 필요한 하나의 어떤 그 약속이에요. 그 언어에서. 그래서 대부분 C, C++ 뭐 C# 자바 이런 C 계열 그 패밀리 랭귀지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 이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없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 어떤 인티저를 넣는다던가 하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혹은 문자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인티저를 넣으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어? 이런거 안나네요. 아 이럴때는 지금 제가 아마도 이 마이 리스트를 자자 다쳐서 아마 카운트를 치게 되면 아마 3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그냥 느낌상. 그래서 똑같이 해볼게요. 요번에 그냥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해가지고 이것도 아... 투 스트링 해줘야죠. 투 스트링. 왜냐면 워낙에 이 카운트 자체가 인티저니까. 자 0이 나오네요.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리스트를 만들어놓은 그 C, 이건 C샵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얘네들이 그 이거를 파라미터 값을 열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집어넣을래? 아니면 세개 집어넣을래?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 마, 더 만들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건 똑같죠. 마이포인트랑 마이포인트 똑같죠. 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이제 X만 넣어도 이거 값이 없으니까 해줘야겠죠? X만 넣어도, 콘스트럭터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은, 마이, 아, 포인트 해서, 아, P3라고 하고, 뉴한 다음에, 아, 마이, 포인트 해가지고, 가로 열고, 아, 가로 열면 나오죠.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도 되고, 세개 집어넣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 리스트 포인트 3D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앞에 U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 그러니까 이게 new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식인 거야. 그리고 페널티스를 열었다는 거는 내가 new 해가지고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겠다는 거고 앞부분에. 그리고 이제 이건 인풋 값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샵, 리스트.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리스트는 지금 여기에 그 지네릭, 그러니까 타입을 넣어주면 된다. 클래스다. 시스템의 그, 컬렉션에 지네릭에 들어와, 있, 들어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죠. 보시면은, 지금 뭐, 그죠? 렇 리스트하고 그, 들어갈 타입. 타입이니까, 파트라는 타입이니까, 이게 이제 클래스가 어딘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똑같이 n 이거는 이제 신텍스예요 그냥 문법이라는 거예요. 문법. 영어에서 뭐 국어에서 문법처럼 그다음에 파트라는 거 똑같은 넣어 주고 그다음에 아, 파트라고 똑같은 자료 타임 넣어 주고 p a r e n t s i s 열고 닫고 이게 문법이에요. 예. 이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독을 참조를 하시고 예. 항상 저도 모르면 이렇게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큐멘트가잘돼 있으니까 검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넥스트 더블도 마찬가지죠. 넥스트 더블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여기서 유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스태틱함수이라고 한다면은 랜덤에 다 쳐가지고 넥스트 더블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네. 이게 만약에 인스턴스 펑션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거를 내가 뉴로 그러니까 뉴 키워드를 쓰고 싶다고 친다면은 이거는 이제 콘 c 트를 하는 h e s 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배경지식이 많이 없어서 프로그래밍 쪽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면 다시 돌아와서 한번 또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저는 그렇게 반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투스트링도 마찬가지죠 투스트링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은 o p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 포인트 3D 더블 들어갔어요. 지금 스트럭트인데 일단 다 클래스라고 일단 보세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지금 이 포인트는 퍼블릭이고 접근이 가능하고 스트럭트다. 클래스랑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뭐뭐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클래스로 그냥 보세요. 그리고 포인트 3D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점이 두개 찍혀져 있죠. 얘는 어떤 인터페이스나 클래스에서 익스텐드되는 거예요. 익스텐드.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한 방에. 만약에 얘가 지오메트리에서 이렇게 익스텐드가 됐잖아요. 그럼 지오메트리에 있는 상위에 그 지정이 된 파라메터라든지 펑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상속이 돼요. 상속. 예.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넙스커브라고 한번 들어가보죠. 넙스커브. 자 여기 넙스커브 있죠. 넙스커브 한번 들어가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상속의 하이라키가 나오죠. inherent hierarchy가 나오죠. 그래서 시스템 오브젝트에서 상속됐어요. 그리고 커먼 오브젝트에 상속되고 지오메트리 베이스에서 상속되고 커브에서 상속 되고넙스 커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요 위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밸류들 그러니까 a 리 l 블이나 펑션이 여기서 다 콜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부모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릴레이션쉽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이제 OOP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요윗단에서 내가 투스트링을 만들어 놨어요. t o s t 그러면은, t o s t 이 요거죠. 우리가 만들었던 거 요거. 아,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 요 질문. 그러면은, 여기에서 익스텐드 되는 모든 애들은 다이 t o s t 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 안에서 뭐, Abstract로 정하고, Implementation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존재하는데, 어떤 상속의 개념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죠. 좀 어렵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보면 이제 큰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고 빈 가루가 들어간다는 거는 new 해가지고 클래스를 통해 갖고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f u n c 을 c a 하는 거죠 근데 그 f u n 은 인스턴스 펑션이 있고 스 t 틱 t i c 펑션이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v a r i a 를 요구하는 거면은 집어넣어줘야 되고 만약에 v a r i a 를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게 맞는 거고 이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어떻게 하냐이 독에 가서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독에 가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다 나와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자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고 이거 이제 펑션이죠. 여기서는 지금 인티저를 두 개를 넣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요. 이거는 불리언 인티저 넣어 주고 불리언 넣어 주고 인티저 넣어 줘야 돼요. 예. 여기는 지금 시리얼라이즈인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스트리밍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찾아서 넣어 줘야 돼요. 각각의 요구되는 것들 넣지 않으면은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단순하게 반복해서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은좀더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재밌고 아 뒷단에서 이렇게 도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됐나 싶은데 좀 모자르다 하면은 다시 또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 난이도를 서로 맞춰 하다 보면은 또 내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